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. 어... 자,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해운대 포차골목입니다. 오늘 랍스터 코스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바다마을 음, 5 6도 6번집 한번 가볼 거예요. 전복도 있고, 이 오돌이 같은데 이거, 여기서 코스로 한번 먹는 거고요. 납서. 살아있는 겁니다, 여러분. 바로 납서고요. 이건 이제 여기서 회 코스로 해가지고 내주거든요. 다른 여러 가지하고. 요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산 왔으니까 또 대선 한번 먹어봐야죠 음. 부산 대선 아닙니까 예. 제가 잠깐 쉬고 온다고 잠을 자, 조금 자고 왔더니 눈이 지금 살짝 좀팅퉁 부어있어요 수아 예. <웃음> 수아 갈치죽죽죽 맛있다 기본 안주 베이스로 제가 그제 육전에서 먹을 때도 나왔는데 갈치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이거 하나만 있어밥몇매기 먹는다 진짜 음. 자 여러분들 우선 이 꼬리 쪽 랍스터 꼬리 쪽이 회가 나왔습니다 와 기가 막히겠는데? 나이하고 그래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 중에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에나나옵니다 여러분들 <웃음> 낙 나중에, 야. 와, 부들부들하고 진짜 맛있네. 어우, 어 아, 술도둑인데, 이거 완전? 사사사. 사, 사.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된 낙지 음. 참기름 찍은 것도 좋은데 저랑 없이 그냥 먹는 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, 이거. <웃음> 어. 이 반에 달라붙는 거 이거 너무 좋아. 음. 자, 내가 부산을 좋아한 이유가 또 이. 해산물 때문이, 진짜. 야, 이거. 와. 이게 코스로 나와요, 여러분들. 따로 주문한 게 아니라, 랍스터 회 코스에, 어, 이게 같이 나옵니다. 야, 전복 내장. 이거 살짝. 기름소금장만 살짝 찍어갖고. 전복. 사사사 아... 오늘 해산 음. 깨불 게물 너무 좋아요 진짜. 음.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? 이 멍게 보면은 이 두들두들하게 생기고 이거 이거 씹으면 또 물이 또 맛있는 게 들어오거든요. 이 멍게. 바다 내음이 입으로 딱 들어오는 게 이건 항상 맛이 없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. 멍게 같은 경우는 야, 이 부분 씹는 재미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. 음. 한잔더 해봐야죠. 와사아 지금 벌써 소주 한 병씩 먹어가요 거의 야 안주가 너무 훌륭하니까 와. 아. 어 아. 이게 어쩌면 제가 이 집에 오는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몸통살이랑 요거 와 이거 진짜 초대박이거든요와 이거는 여러분들 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이친 이유가 있습니다 네. 와 소스 다른게 필요 없어요 여기 내장 안에 들어 안에 보시면 내장이 있거든요?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모님이 저한테 미남이래요 우리 이모님 사람 볼줄 아시네 <웃음> <웃음> 와 소주 한잔 한 일단 장전해놓고 이거를요, 살짝, 내장만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, 쏴쏴쏴. <웃음>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진짜. 아. 오 우반 게 아니라, 이야. 활랍스터를 이렇게 살들을 쪄가지고 이 풍미 깊은 이 내장에 찍어갖고 먹는 게 맛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미치실 거요 진짜. 와. 아. 한병더 시켜야겠네. 어머님 소주 한병 주세요. 와, 큰 살이고. 감사합니다. 소주 일단 까고. 사사사. <웃음> 살살거좀사 올려서 너, 어, 우리건 직발인데 와. 지큼간이 살들 랍스터의 찐 랍스터 살들이 일단 입에 한 가득 들어가 가지고 먹으면은 와 진짜 쫄깃하고 탱글한 이 살이 딱 씹히는 느낌이요. 야 정말 맛있는표현이죠 왕이 부럽지 않다. 저 앞에는 해운대 바닥까지 분위기는 좋지. 거기다 신선한 랍스터를 이제 쪄낸것낸 쪄낸 걸. 내장에 찍어가지고 한입 크게 가지고 먹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저는 진짜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. 와. 와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남은 이 부위 또 발골해 가지고 먹는 거 한동안 뭐 잡사가 영상을 올릴 때 잡사스럽지 못한 영상이 좀몇개 있었어요. 근데 오늘은 간만에 잡사스러운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~~ <웃음> 음. 게장 요런건 또아가인 부분 좀 띄워주고요 你会得잖 oh, 와. 아 진짜 맛있다 아. 여러분 진짜 여기 이 라면은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<웃음> 라면 부족하시면 더 끓여주세요 배부를 때까지 에. 혹시나 양이 좀 넉넉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 진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어 여기 정도 많고 이제 만족하실 거예요 어. 그이 라면 진짜 죽여줍니다 네. 그 여러분들 이 라면에 여기 석박지를 좀 주시거든요 어, 요거에 진짜 라면 최고입니다 음. 자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라면 이거 앞절수가 생기고 요거 먹기 편해요 뜨겁지도 않고 아스타 꼬리 그 남은 거랑 해가지고 넣어서 이 끓여낸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술안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허한 속도 좀 달래주면서 저, 아... 거듭 말씀드리지만은, 라면을 드시고 조금 부족하시면은, 이분님이 라면을 좀더 끓여주세요. 제가 잘생겨서 저만 주시고. 주신... 음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옵니다. 아, 아, 아, 미안합니다. 네, 아니에요. 네. <웃음> 합도 하나. 응. 와. 여러분들진 와. 와 여러분들 진짜... 너무 맛있게 또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랍스터 코스는 어, 시가라서 금액이 이제 매번 좀 다르지만 제가 오늘 먹은 이 코스 지금 시세로 치면은 약 15만원 네. 좀 여러분들 가격 생각하시기에는 아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는 어, 이 랍스터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음, 생물 랍스터 자체가 굉장히 좀큰 랍스터 이게 좀 굉장히 고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코스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로 해가지고 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가 1인 가격이 아니라 한 성인 남자 세분뭐 안주를 해가지고 뭐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기 해운대 쪽 오시게 된다면 한번 방문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근데 맛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맛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들 아, 저는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. 뭐 여행가서, 어, 이렇게 한 번씩 좀, 고가긴 하지만, 네. 이런 거한 번씩 드시는 거, 또 기억에 또잘 남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, 해봅니다, 여러분들. 어. 자, 여러분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